이 5번 질문으로 보도록 할게요. 로세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ISTJ끼리의 시작이 어렵진 않으셨나요? 그 시작하게 된 계기 같은 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작 어려웠어요? 네. 쉽지 않죠. 어, 네. 쉽진 않아요. 일단은 쉽지 않은 이유가 계산적인 음, 그렇죠. 게 분명하고 현실적인 네. 어, 것도 되게 분명하기 때문에 쉽게 고백도 안 하죠. 어, 네. 고백도 어, 저는 어떻게 받았냐면 이 사람이 사기자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음. 썸을 세 달이나 탔는데 <웃음> 분명히 좋아해. 분명히 네. 행동도 좋아해. 막 네. 손도 잡아, 안 네.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너는 왜 사귀자고 얘기를 하네? 이랬더니 꼭 사귀자고 해야 사귀자는 걸 말로 해야 알아? 우리가 유치원생이야 이러더라고. 그건 아, 아니지. 그건 딱 정해야죠. 그래서 다음 아까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안 그러긴 하는데 아이 사람은 되게 부끄러움이 많구나 그때 음, 알았어요. 음 그래서 그 얘기를 한 후에 이제 일 며칠부터 일일이다 그렇게 정한 거예요? 에 그때부터 갑자기 그래 우리 사귀자 이러더라고요 엄청 아, <웃음> <좀> 딱딱하게 언니가 <하면. 웃음> <똑딱거리지. 네가> 원한다면 <웃음> 어 니가 원한다면 내가 해주지 <웃음> 이러면서 아 그럼 되게 애매해지잖아요 이게 썸이 <웃음> 타다가 만약에 식어버리면은 우리가 서겠소 써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딱 정하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딱 정하고 가는 게 좋아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그때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음.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게 저도 이티제 여자라서 그런지. 썸을 타는 게막 이렇게 지겹지 않다랄까? 그러니까 보통은 어, 나세 달이나 썸 탔어 이러면 지겨워하잖아요. 네. 어, 이남자 뭐야? 뭐 이러는데 저는 그래, 물 흐르듯이 가보자고 <웃음> <웃음> <웃음> 흘러가는 대로 <데로. 웃음> 네,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래, 너에게 맡겨 <웃음> 이러면서 아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랬다가 나중에 결말이 안 좋아지면 너무 흐지부지 되니까 저는 그게 좀불안하더라고요어 그래서 막판에 종지부를 제가 찍었죠. 음. 이제 제가 맞아요. 돌직구를 잘 하니까 아. 너 대체 나한테 뭐냐. 아, 오. 오. 근데 얘, 이, 저는 오히려 이 친구 답변이 되게 황당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 어, 5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은 이제 음. 그 우리가 왜꼭 사귀자고 얘기를 해야 사귀는 거야. 유치원생이나 그렇게 만나지 약간 이렇게 말했을 때는 되게 좀 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되게 어른스럽구나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아. 네 그건 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어쨌든 딱 정해놓고 그, 시작하는 게 그래서 제가 그럼 딱 정하자 해가지고 네. 그 다음날부터 그래 우리 만나고 있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잘 됐네요 오늘네 그래서 별말이잖아. 이제 사게된 케이스 음. 아 훈훈한데요 근데 네. 좀 생각해 그러니까 다른 유형들이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티제끼리는 음. 어,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다른 유형들은 저게 어떻게 저렇게 들어오는 생각을 할것 같아요. 오. 근데 음. 저는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썸을 오래 탔잖아요. 세 달이면은. 네. 근데 네. 그 이티제 방에서도 그렇게 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이티제라서 그런지 그 시간이 지겹진 않았어요. 맞아요. 그냥. 천천히 뭐 알아가든지 약간 이런 느낌 신중하다 보니까 좋다. 그러니까 썸이 또 너무 빨리 끝나고 바로 넘어가면 또그 중간에 너무 그 비어 있는 그 짧은 시간이 나중에 그게 독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어, 맞아요. 그런 너무 재지 않고 바로 사겨버리니까는 나중에 그냥 확 식어버린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네, 썸이 그렇게 긴 것도 또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6번 질문으로 넘어 보자면 어, IST끼리 어떨 때 주로 싸우고 어떻게 화해하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잘안 예. 싸우죠, 근데 네, 일단? 일단은 저랑 남자친구랑 둘다 똑같은 성향이랑 안 싸우는 경우가 더 많고 네. 제가 저희가 싸웠던 것도 5년에 3번인가 정도였어요. <웃음> 네. 네. <웃음> 네. 1년에 한 번이 안 되네요. 근데 그것도 엄청 사소한 말다툼 정도? 음, 싸우는 것도 꼭좀쾌박케인것 같고 음. 이게 상황 표현은 불가하고 보통은, 보통 대부분은 왜 말을 그렇게 하냐. 이걸로 네. 좀 많이 싸우는 것 같아. 요왜 어, 말을 왜 그렇게, 그렇게 표현하냐, 어. 약간 이걸로 많이 싸우는 것 같고 네. 이제 그거를 서운해지면은 티를 못 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여자분들은. 맞아요, 아 그냥 아, 내가 삭히고 말지 이러는데, 음. 저는 이제 왜 말을 그따구로 하냐, <웃음> 어, <웃음> 이렇게 말하는 어, 스타일이고. 어, 자 들렸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네. 이제 제 남자친구도 자기가 말이 딱딱한 걸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돈이 서로가 싸우면 좀 생각할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서 같이 있어도 뭐 카페에서 뭐3 시간 정도 따로 가, 따로 뭔가를 한다든지 그냥 얼굴 안 보고 따로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요. 네. 가셔서 이제 화해를 할 때는 뭐 제가 잘못한 거면은 제가 남자 친구한테 음, 맛있는 거 사줄게 네. 이러면서 따라와 네. 이러면서 가거나 <웃음> 아니면은 남자 친구가 아 내가 여기 봐둔 맛집이 있는데 여기 너랑 같이 가고 싶어 이러면서 화해를 제안하는. 음. 그러면 이제 좀 단순하니까 네. 풀려요. 어... 그렇죠. 비극좀 그래. 없는 거 같아요. 어, 약간, 약간 뭐라 해야지 어, 음. 네가 날 위해 맛집까지 찾았어 고마워. 약간 이런 스타일? 네. 약간 거기에 정성에 녹는? 음, 정성. 네. 정성이 중요하다. 네. 어, 그러니까 말로만 표현하는 거는 사실 좀그 번질을 할수 있지만 남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음. 뭔가 좀 너를 위해 이렇게 준비를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면서 좀 하이를 하이하는 제스처를 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S> <S> 그리고 이 티제는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게 있는데, 화해를 해도 그냥 미안해 이러면 그게 화해가 안 돼요. 아, 아맞요 그러니까 미안해 이러고 거기에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돼요. 타당한 이유. 나는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난이 말을 뱉은 거야.라는 네. 그 타당한 그 논리가 있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음. 그게 있어야 화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희는 그렇게 풀고 항상 마시는 걸 먹어요. <웃음> 결국에는 마시는 걸 거예요. 어. <웃음> <웃음> 아 마시는 걸 먹는 좋죠. 네. 네 이제 7번 질문인데요. 어, 이태자 커플은 싸우면 어떻게 싸우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평범한 이지자님께서 음, 제가 아까도 말한 편입니다. 예, 예, 그렇죠. 일단 논리적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내 말을 들어봐로 시작을 해요. <웃음> 내 말을 들어봐. 아니 아니로 시작을 하고. 네, 내 네. 말을 들어봐. 약간 내 말을 들어봐로 시작하고. 이제 여기서 각자의 입장과 화난 사유를 말하고 그때 화난 게 그냥 화났어가 아니라 응 이래서 화가 났어 라고 이게 끝맺음을 해야 맞아요. 서로 납득이 가능하고 화해가 가능합니다. 논리적이고 기승전결 맞춰서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너 말부터 해봐 절대 이렇게 말하네요. 내말 들어봐. <웃음> <웃음> 내말 들어보라니까. <웃음> 아 근데 그거는 약간 좀 조금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일단 다 들어보고 나서 이제 제가 받아치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음. 일단 상대의 생각을 알아야지 그걸 맞춰서 제가 대응을 하면서 제 의견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어 네. 약간, 약간 다르긴 한데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네, 기승전결 딱딱 얘기 맞춰서 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잘못된 부분이나 오해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이제 조정하고 저는 오히려 남자친구가 제 말을 들어주는 쪽이에요화나나면내 아, 네. 말을 들어봐 서저 논리적으로 풀고 남자친구가 그래 너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이러면서 자기도 이제 자신의 논리성을 얘기를 하고 들어주면서 이제 서로 조율해가는적아요둘다 음. 이게 부딪히고 음. 싸우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은 음. 터져요 네. 결국에는. 나중에 진짜 걷잡을 음. 수 없이 음. 터지는데 서로 이렇게 받아주고 한쪽이 먼저 이렇게 하는 입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 8번 질문이 약간 좀 이게 경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어,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되고 네, 적당히 조절하셔도 되니까 어, 이티제커플은 진도로 어디까지 갈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이게 기준이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근데요. 저희 이 질문 네. 받고 되게 웃었는데 아 그래요? 이티젠은 로봇이 아니에요. 이티젠은 <웃음> 사람이지. 그렇죠. 이티젠은 사람이라는 네. 거지. 계속 얘가 제가 얘기는 하는데. 5년이나 만났는데 그쵸. 끝까지 갔겠죠.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기준을 조금 추가 해볼게요. 그러면 야외에서. 야외? 네, 만약에 야외에서 스킨십을 만약한다 했는데 어디까지 혹시 가능합니까 한강 같은 데가서 네. 다른 사람들 다 있는? 네. 어... 그냥 사실 그그 그 커플에게는 별 관심은 없지만 지나가는 행인들은 좀 있는 곳이잖아요 한강 같은. 어... 이국는한강같은데 가면 손잡고 네. 살짝 끼고 그냥 지나가다가 뽀뽀정도로가능하도딱그정도네딱 음, 네. 거기까지! 네. 더이상은 안돼요 네, 더이상 안에서도 네, 네. 그냥 이렇게 해야지 게도한국이서도한국에서 일단. 서네 일단 지금 5년 만난 거를 모르시고 이걸 다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99%의 커플이 5년 이상 만났다 그러면 대부분 유추가 가능한 질문이어서 네. 근데 네. 처음에 그 스킨십 하기까지의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 걸렸나요? 오히려 친해지고 나와서 아, 이사람 어느 정도 알았다 싶으면 진도가 되게 빨리 나갔는데 음, 네. 그 전까지가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게 바운더리 네그 바운더리를 네. 끌고 네. 오는 데까지가 네. 너무 네. 어려거 같아요 그게 한몇달 정도 걸렸을까요? 두 달? 두 달? 세 달? 그러니까 상대분 아니면 그 지금 여기 계시는 분 입장에서 세 달이 걸렸다는 얘기에요? 네. 끌고 오는데? 네. 아둘다 아, 그냥 오래 걸리는것 아, 같아요. 그렇죠 자기를 다 보여주고 나면은 네. 오히려 더 뜨거워지지 않나. 네 맞아요. 네, 왜냐면 들어왔으니까 내내면까지다 네 보여주면은 네. 진짜 뜨거워진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 천천히 읽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팔, 네. 빠르게 팍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맞아, 맞아. 서서 이제 끌다가 이제 끓는 점 넘어가는 순간부터 빵빵 터지는 그런 타입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네. 구번 질문인데요. 어 이거는 룽민 님께서 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틀에는 좀 개인적인 느낌이 있는데 사랑한다면 I S t J 허용 범위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뭐 예를 든다면 개인 시간을 존중받기 원하지만 사랑하니까 둘이 둘일 시간을 보내는 거 선호한대 변했다. 뭐 그런 단군지. 저는 이 질문이 가장 어려웠는데 어. 일단 둘다 개인적인 느낌이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게 많고 네. 개인적인. 그쵸. 그 시간을 서로 우리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자고 라 하는 게좀 많은 편인 커플이거든요. 음. 근데 혼자 있는 사색을 좀 좋아하는 타입이기도 하고 그래도 범위라는 게 혼자 있다가도 주말에 꼭 만나자고 음. 하거나 아니면 자기 집에 초대해 어, 주거나 네. 그 정도가 최대의 허용 범위가 아닐까 결국 실내 데이트네요. 어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집이라는 게 자기 공간인데 거기에 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어쩌면 그이티한텐 되게 그쵸.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왜냐면 제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 절친도 자기 집에 음. 초대한 걸못받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그게 아. 아마 최대 허용 범위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만나는 것도 저희는 그냥 일주일에 한번 정해놓고 만나거든요. 음. 평일에는 각자 시간을 보내야 그렇죠. 되니까 바쁘니까. 뭐 토요일아 보자 이러면은 보통 커플이뭐 그럼 토요일도 보면은 일요일도 보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웃음> 저희는 안 그래요 <웃음> 네. 토요일 보면은 그래 우리 일요일을 쉬자 됐다. 이러고 또 쉬어요 네. 이번 주를 끝났으니까 네. 네. 약간 네. 이렇게 규칙적인 루틴을 좀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서로 서로 그런 루틴 쌓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네. 거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해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토요일날 보고 또 일요일날 보는 거 네. 그게 아니니까 제 친구 중에 이런 걸 서운해하는 스타일도 있고 네. 토요일도 보고 싶고 일요일도 네. 보고 싶은데 왜 토요일만 봐야 해뭐 이렇게 <웃음> 네. 물어보는 스타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들들끼리 만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대신에 저희가 중요하게 지키는 철칙이 만약에 토요일 날 만났다 그러면 은 토요일 날1 시부터 막0 뭐 시까지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어, 꽤 오래. 예 예. 네, 네.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그게 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제 시간을 좀 늘리면서 이제 할수 있는 걸 최대한 다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기약하는 걸로. 적용해요. 그리고 <웃음> 그리고 둘다 집돌 집수니까. <웃음> 밖에서 이렇게 내가 생각해놨던 거를 계속 안 하다가 여자친구 많아서 다 하는 아, 것 같아요. 몰아서일 거리네. 몰아서 모여서, 나 이거 사야 돼 이러면서 그쵸? 같이 마트 가서 사고 나도 이거 사야 돼 이러면서 사고 약간 뭐, 이런 스타일. 뭐, 에, 에, 갑자기 그거를 네. 한꺼번에 몰아서 이제 에이. 같이 막 구경하면서 다니는 거 엄청 <웃음> 좋아하고 진짜 딱 결혼하기 딱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저희 보고 답답해 미치겠다 이러더라고요. <웃음> 왜 그렇게 노냐고 여행도 안 가고 왜 그렇게 노냐고 이러는데 이게 좋은 건데. 근데 저는 이게 에이. 좋거든요. 에이. 저, 제가, 제가 듣기만 해도 어, 이거 굉장히 이상적인데? 라는 생각이 어, 들거든요. 네, 근데, 네. 그러, 근데 아마 F분들은 이렇게 생각 안 그쵸? 하실 것 같아요.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웃음> 아, 저희 엄마가 앞자리가 이유형이거든요 아이가 아니라 네. 저희 엄마는. 네. 저희 엄마도 튀긴 하신데 근데 저희 엄마는 밖에 나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저희 보면 은답답해 그 미쳐버리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웃음>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너무 또 싸달아 다니는 것도 그것대로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쌓여서 네. 저는 그냥 어쨌든 집에 저는 있는 게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아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결혼했는데 을그 각방을 쓰는데 그게 사이가 나빠서 각방을 쓰는 게 아니라 개인만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저이 말도 했었어요 남자친구랑. 아. 친구. 남자친구랑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분도 이제 저한테 진지하고 저도 진지하니까. 근데 난 결혼하면 언젠가는 나한테 각방을 쓰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음, 이렇게 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 하면서 약간.. <웃음> <웃음> 기분이 약간 안 좋기는 아, 했는데 네. 그래도.. 나쁜 뜻은 아니었을 거야? 네 나쁜 뜻은 아닌데 그냥 존중해줬어요. 존중해줬어요. 진짜에 따로 서재를 만들자? 파티션 아, 치자! 내가 아, 그래, 아, 이랬거든겨 파티션.. 아, 회사도 아니고.. <웃음> <웃음> 저 그냥 그렇게 장난치면서 아, 티팍 하면서 나와요. 아, 아. 아 근데 본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각박 쓰는 거에 대해서? 누부가 어, 저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 네. 그러니까, 처음에 좀 기분이 안 좋으셨다고 하죠. 근데 뭐. 신혼 때 신혼 때 그러자고 하면 아, 진짜 나쁠 거 네, 같은데. 그건 그렇죠 네. 한 신혼 2년 지나고 네, 뭐 각방 싸 이러면 어 그래 이러면 다말거 같은데. 이거 DJ 분께서 이걸 거 제안 주신 아이디어였거든요. 다른 분께서 녹음방에서. 네. 이게 이제 다른 분의 의견을 한번 뭐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제 분한테 양껍질 네, 드렸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런 말은 한적 있어요. 제 남자친구가 네. 만약에 결혼을 해서 주말에는 네. 항상 집에 있잖아요. 네. 그 주말에 네. 둘이 같이 붙어있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서재에 있는 시간 2시부터 4시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 시간은 건들지 말아 달라. 아.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개인적인 시간이네요. 네. 근데 저도 그런 시간이 저한테도 중요하거든요. 음. 저희는 그렇죠? 네. 그냥 풀하게 허락해 줬어요. 그냥 그래 이러고 그냥 그러니까 합의를 합의가 딱된 거죠. 네,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게 논쟁 없이 그냥 합의가 바로바로 응. 바로 되는? 네, 그런 논쟁이 없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정신적인 에너지를 좀 빼먹는 느낌이어가지고 어, 맞아요. 네. 감정 소비 되게 싫어. 네, 맞아요. 감정 소비. 이 안에 이러고 거기에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돼요. 타당한 이유. 나는 이렇게 생각했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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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 negative benefit yul nu liul su it subnada uchuk s a n dan a r d l u l klik hageed haju se yor